잘 갔다 왔네 아, 재밌게 잘 갔다 왔네 우리 둘이 재밌게 잘 갔다 왔네 아, 잘 갔다 왔네 <웃음> 집에 왔네 집에 왔어요 잘 갔다 왔지?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오빠한테 가자 아, 산책 잘하고 왔네요 우리 두부 산책 잘하고 왔네요. 멍하지 뭐. <웃음> 산책 잘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. 우리 두부. 아이고 오이도 먹었는데 <웃음> 혀가 쭉 나왔어. 두부야. 산책 잘하고 간, 왔는데 집에 가기 싫지. 올라가. 올라가. 오이고 잘해. <웃음> 이제 엘리베이터 타자. 잠깐 기다려. 잘 갔다 왔지? 우리 두부 잘 갔다 왔지? 에이, 잘 갔다 왔네. 아이, 재밌게 잘 갔다 왔네. 우리 두부 재밌게 잘 갔다 왔네. 아잘 갔다 왔네. <웃음> 집에 왔네? 집에 왔어요. 이제 두부 집에 들어가야 돼요. 두부야, 산책 내일 또 오자. 내일 또 오자. 응, 이제 집에 들어가고. 아잘됐다네 산책 재밌게 잘 갔다 왔지? 이제 두부 집에 가자. 오빠한테 가자. 오빠도 기다리고 집에 가자.